출시 직후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은 게임 하지만 한 번의 논란으로 남초에선 패미겜 여초에선 한남겜으로 까이는 게임 가디언테일즈 과연 어떤 일이 있던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30일 가디언테일즈는 기사 학교에 가다라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새로운 사이드 스토리를 통해 게임 내 재화를 공급하는 이벤트 였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세계관에 새로운 캐릭터들이 다소 등장하였는데요 여기서 주인공을 향한 대사 중에 이 걸레같은 게 라는 대사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이 대사가 확인된 당시에는 큰 논란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거 12세 이용가인데 걸레는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요? 뭐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며칠 뒤 공식 카페 건의 게시판에 가디언 테일즈의 선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하나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걸레같은게 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 서큐버스의 마을이라든지 고문 장면과 머리를 터뜨려 죽이는 장면 등이 심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제가 찾아본 서큐버스의 마을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 속속을 살펴보면 수위가 상당하긴 했습니다 금기를 범하는 것에 관심이 있냐 해서는 안될 일도 꿈속에서라면 괜찮다. 라는 대사와 함께, 꿈속에서 서큐버스가 차려준 닭고기 계란덮밥을 먹었다. 라는 스크립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뭐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대체 무슨 문제냐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닭고기 계란덮밥이 무엇이냐? 일본어로 오야코동이라 하는 이 음식은 직역하자면 부모인 닭과 자식인 달걀이 한 그릇 안에 들어있다. 라는 부모자식 덮밥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그, 쪽, 이제, 히토미의 세계에서 부자 혹은 모녀가 함께 등장하는, 에, 뭐, 그런 소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음식 뜻 자체가 저렇다 보니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처음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뭐, 서큐버스와 즐겁게 숭박꼭질을 했다는 것도, 그 작품 중에 숭박꼭질을 하는 게 있어요.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뭐 꿈속에서 서큐버스와 넷플릭스를 보며 즐겼다 라는 대사도 우리나라에서는 라면먹고갈래? 정도의 대사이며 서큐버스 선생님에게 고급 선형대수를 배웠다 이건 뭔 뜻인지 진짜 모르겠는데 그래프를 보면 또 이해가 될것 같기도 하고 연인이 되어 데이트했다 아, 색트리블이 유명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던지 어제 니언니 네 쩔더라라는 대사와 서큐버스 VIP 회원권을 발급해주는 등 이런걸 이렇게 파고들면 이 진짜 직접적으로 표현만 안했을 뿐 상당히 수위가 센 수준이라고 볼수 있죠 아무튼 이 정도면 제작진의 뇌가 히토미에 절여진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 뭐 그쪽? 그분들의 성향을 쉴드를 치는게 아니라 솔직히 12세는 좀 아니긴 해요 좀 그래요 15세로 올리든가 이제 당신들 거기를 만지고 싶은 현실의 여자는 한 명도 없을 테니까 말이죠. 처럼 그냥 여기도 편향된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밈이나 그런 은유적인표현들을다 때려박은 것 같아요. 그냥 딱 제작진들 모아놓고 야 드립 다 풀어 이런 느낌이다 이거죠. 실제로도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드래곤볼이라든지슬램덩크 패러디, 젤다의 전설 패러디라든지 흔히 말하는 페미니즘을 까는 요소도 찾아볼 수 있듯 게임을 진행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패러디 요소들을 숨겨놓았습니다. 논란이 된 걸레같은게의 영화버전이 홀이라는 표현으로 작성되어 이 있는데 이걸로 보아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의 패러디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벤트의 스토리를 보면 캐릭터가 인기도를 획득하기 위해 온갖 추잡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를 보는 NPC가 걸레 같은 게라고 한 것이죠. 영화도 흔히 십대들의 정치질을 그린 내용으로 학교에서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돌려가고 빨아먹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영화의 내용에서 카렌이라는 등장 인물이 4 명과 동시에 통화를 하며 정치질을 하는데 레지나라는 캐릭터가. Boo, 이라며 엿을 먹인 명장면이 등장하죠 이게 임팩트가 엄청났으며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끈 영화다 보니 실제로 검색만 하면 많은 밈으로 소비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온 이 작품의 번역본을 보면 걸레같은 년이라고 번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작사 측은 이를 패러디한다고 집어넣은 것이죠 아무튼 그래도 이게 성애인 게임이거나 심의가 더 높았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12세 게임에서는 조금 그래 보이긴 하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수정을 했어요 여기까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큰두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걸레 같은 개를 광대 같은 개로 변경한 점두 번째는 다른 대처에 비해 너무나도 신속하고 과하게 반응한 점입니다 바뀐 대사를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 또한 약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걸레 같은 개를 대처할 수 있는 표현은 수위를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뭐 망할 녀석, 바보 같은 녀석, 에솔 등등이 있죠. 이렇게 수많은 표현 중에서 사용한 광대라는 표현은 물론 스토리 진행상 인기도를 얻기 위해 추잡한 짓을 서슴지 않는 캐릭터를 향한 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맥락상 광대라는 표현은 뜬금없고 어색하다 이거죠. 근데 이 광대라는 표현이 소위 말하는 여초 트위터 이런 곳에서 연애 또는 성관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명 도태남 영어로 인셀를 표현한 단어와 함께 조커가 당시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몇몇 유저들은 광대로 변경한 것이 소위 말하는 한남들을 비꼬기 위한 단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뭐 아니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실제로 별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이게 실제로 남성을 비하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제가 확정을 내릴 순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양측 다 오해를 살만한 여지를 주었다는 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이런 논란이 일자 이제는 채팅창에서 보이루가 금지어로 지정된 부분과 ~~노문 필터가 안되는데 ~~연 메가일 등은 필터가 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도 화제가 되어 많은 유저들의 분노를 쌓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카카오게임즈의 여초관련 운영 팀들이 존재한다는 익명의 글도 몇몇 등장하자 애초에 이런 세계관을 구성한 제작진이 이걸 건들리는 없고 위에서 내려온 대기업의 횡포다 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런식의 오해가 커지자 대부분의 유저들은 게임에 패미가 묻었다 라면서 환불 대란이 일어났으며 여초에서는 이를 보고 한남 게임이다 라는 등 남초에선 패미겜 여초에선 한남겜으로 까이는 거의 뭐 좌우 합작 수준으로 게임이 탈탈 털렸습니다 두번째는 너무나도 과한 대응 이었습니다 출시 직후에 게임이 다 그렇겠지만 많은 버그들이 발생하여 몇몇 유저들이 문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로 대응하는 경우는 적었고 패치를 한 주에 몰아서 진행하였었죠 하지만 이번 논란은 여론이 조금 불타오르자마자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몰래 잠수한 패치를 진행한 것이죠 그러다보니 유저들은 다른 패치는 뒷전이지만 대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할 정도면 제작진 측에 그쪽 사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양쪽에서 갯뚜드려 맞은 운영진 측은 사업본부장까지 등장하여 몇번의 사과와 해명을 반복하였으며 8월 5일 추가공지를 통해 실무진의 교체 보이로와 같은 금치과 해금 및 변경과 광대를 나쁜 년으로 변경하는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6천잼과 200커피를 모든 유저들에게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의 보상 이면 보상 사과면 사과도 이루어졌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팸이라는 딱지가 붙은 게임이라면 이골이 난 게이머들이 대규모로 환불을 진행하였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을 테러하는 등 게임의 이미지는 급속하게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보이루가 공식적으로 금지어 에서 벗어나자 해당 단어의 당사자 인 보겸님이 보이루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몇몇 유튜버들은 다시 복귀 선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 가디언 테일즈 측은 유니크 영웅 및 전용 장비 획득과 50연차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빠르게 여론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갤럭시 게임 런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저 수 추이를 보면 6일 전에 비해 약 7천명 가량이나 빠져나간 걸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개판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갓겜이라 불리는 게임을 단 하루 만에 각 진영의 여론전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추락한 사건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젠더 이슈란 어느 쪽이 되었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런 이슈들이 양쪽으로 치우쳐진 채 전개되기 때문이죠 앞서 설명했듯이 걸레같은 개를 보고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게임은 한남 게임이다 일베 게임이다 뭐다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수정된 광대같은 개를 보고 남초에서는 남자를 비하는 말이 아니냐고 하면서 페미 묻은 게임이다 라며 난리가 났죠 이걸 보면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서로의 진영을 한남패미로 낙인찍으면서 그냥 몰아세우고 절대 악인마냥 서로 후려치기 바쁩니다 온갖 비속어를 만들어내 서로를 비하하고 폄하하고 내리까기 바쁘죠 정작 본질은 이미 흐트러진 지 오래입니다 이와 관련된 양쪽 커뮤니티들만 살펴보아도 사건의 개요나 원인 차후의 대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 이미 프레임을 씌우고 욕할 명분이 생겼으니까 그냥 신나게 서로를 공격하니라 바쁜 모습뿐이에요 그것도 직접 싸우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냥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웃어줄 그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비하를 반복하고 자기들끼리 웃기 바쁠 뿐이죠 그걸 또 자기들끼리 서로 퍼와서 비방을 해대는 항상 해결없는 악순환만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 이 문의를 제기한 카페 글만 보아도 뭐한남인의 일백게임이네 이런 문제보단 1 2세 이용가이고 도트그이픽이 귀여운 게임인데 아무래도 좀 수위가 있는 서큐버스 드립이나 잔인한 장면 걸레같은 형같은 워딩은 좀 안맞으니 수위 좀 조절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과격한 워딩이나 말투가 있는 것도 특정 계층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격과는 관계없이 댓글에서는 또 열심히 전쟁이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건의 불씨가 되었죠 솔직히 앞서 설명한 서큐버스마을도 그렇고 걸레 같은 데 같은 워딩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심의를 세심하게 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당했던 여성혐오 관련 기사도 보면 해당 기사나 제 영상의 주제가 되었던 e a c 도 그렇고 어떤 맥락을 통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게 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는 없이 그냥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해석을 통해 기사를 작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 아직도 거기 박제되어 있고요 이처럼 들어있는 본질을 파악해야지 사건의 일면만을 보고 마구잡이로 욕을 하는 건 선동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뭐 그냥 이렇게까지 열불내고 싸워야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좀 안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뭐 그게 답니다 너무 급 마무리긴 한데 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